해서 BLD c 를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연료펌프에 BLD c 를 정착하는 데는 승용차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장비쪽에는 지금 연료 연료 연료펌프로서는 없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예.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저는 지금 사실 이러한 그, 그 좀, 좀, 좀 앞서가는 기술이 해외 그 기술에 의존해가지고, 음, 저, 해외 그 기술, 그 생산 업자들로부터 우리나라 그차 메이커들이 그 구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서도 뭐 로봇보스나 이런, 이런 데다들이 음 말을 잘안 듣는다. 자기네들이 찾은 것들은 말을 잘 듣는데 외국사들은 말을 안 듣는다 그러고 근데 이번에 그브로사에서 일단 저 수량이 적은지 어 음. 아까 그 말씀드리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안하쪽에서 일단 이걸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요, 요, 요구사항을 이렇게 이게 어쩔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규제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이번에 그, 그 미팅을 하면서. 모든 걸 맞춰서 가지고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아직예잘하습니다 예. 아, 너무나 고마, 고맙습니다. 이게 아, 음, 어느하게다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 아, 감사합니다, 형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